ISTJ는 바운더리 내에서 배려를 잘하는 유형으로 손꼽힙니다. ISTJ와 친하지 않다면 절대 알수 없는 특성입니다. 만약 ISTJ의 바운더리에 ISFJ 유형이 있다면 투머치 배려를 주의해야 합니다. 서로 호감이 있다면 두 유형은 모두 상대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. 물론 그 편의는 상대를 배려한 좋은 마음이지만 편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호관계를 좀먹을수 있습니다. 상대를 배려해서 편하게 해도 될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서 부탁해도 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등 길게 보면 상호소통이 점차 줄어듭니다. 따라서 ISTJ와 ISFJ 조합은 상대에게 너무 맞춰주는 것보다 본인의 특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겸스 헤네 드덕댕 J. 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n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g In d u n g Fan Young Sang Vlog ASMR d u n g Total Negaji Benefit Yul n w l i l Su It Sub Nader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